예,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다함께 이마 성경 말씀을 함께 분도하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눈이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어부를 전부했죠 어부를 전부했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대대 아들 야후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부신 세대대와 한가지로 배에서 금을 기는 것을 보시니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신을 보여 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보금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니 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성교사에게 제일 먼저 어부들을 전파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게 될 때에 그 다음에 그분들의 영적인 병과 또 육적인 약함의 모든 것을 고쳐줍니다.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자유 의 책임이에요.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하는 것은 그 당사의 책임이에요. 자유예요. 그런데 따르라 따랐을 때에 책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도 치유하지만 실제로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치유를 해 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치유해 주셨더라 이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오늘 저는 회개와 용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나누려합니다 회개와 용성 목사는 제 마태복음의 메시지, 두번째는 성경과 용서, 세번째는 말씀과 용서, 네번째는 킹스리 황태에서 왕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중요한 하나가 을또 공부하고 그 다음에 팔복음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벨론 음료 문화에 빠지지 말자 결론으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메시지를 제가 다시 보니까요두 가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메시지 있고요. 그 메시아 된 예수님은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마태복의 메시지예요. 메시아다. 그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뭐라고 해요? 왕이라는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참부모님이 뭐 어디 보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제림조 참부모님도 계시지만은 만왕의 왕, 메시아가요. 만왕의 왕이가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이 주는 메시지도 예수는 메시아의 그다음에 왕이다 하는 것이. 대시지의 메시지 메시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시된메시아인왕적메시아적인그입장지그사명메무지메시 것이 뭐지면은지메시다메지도 인도자다. 지도자와메시자는메시아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지도자가 될수 없다 인도자가 될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의 왕이신 예수님의 생애가 뭐냐 자유와 책임을 선포했더라 네. 여러분 천국을 먼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뭘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나중이 아니에요. 회개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나중이 뭐냐.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따르게 될 때, 영적인 치유도 해주셨지만은 모든 병과 악한 것음을, 고침을 받았다. 영적 치유와 육적 치유를 동시에 받았다. 오늘 우리가 육적인 치유를 성령 역사를 통해가지고, 육적인 치유를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병이 들고 치유가 안 된다면, 천국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일생을 내가 신앙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성화식 때 세계 평화통일 가정요람의 이름으로 성화식 하느냐 아니면은 세계 평화통일 성전의 이름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연계하는 판도가 달라집니다. 어디 가서 그걸 느겠습니까 그래도, 김정왕 위에그어머니가성조 마셨다는 그 조건, 조건 하나 때문에 그래도, 성화 예배의 조건을, 입전식, 성화식, 원전식의 조건을 세우는 로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간단한 조건이니까요, 엄청난 연기의 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에? 나를 따르라! 전도를 했을 때에 전도돼서 따랐을 때에 병과 악한 것을 치유함을 받았다 회계가 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과 자유 천국이 가까운 자유의 자유와 책임이에요 자유와, 책임. 자유와 책임이 스스로 자 되어서 일체가 됐을 때에 우리 가정에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축복이 머물 것이며 그런 개인 가정 종류 국가 세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마실리아가 이루어진다. 마실리아는 히브리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요. 왕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실리아 아실리우스는 왕이에요.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왕이 통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왕 부실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과 약한 자를 치료한다. 따를 때에 병과 악 약함을 치료받는다 예수님의 그 메시지 회개라 전국에 가까웠다는 그 말씀 안에는 자유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전국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 줄수 있는 대상지가 어떤 조건을 세워야지만이 전국에 가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받는 요한복음 3장 1 6절 말씀 뭡니까? 하나님 스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인물의 자유예요. 믿느냐? 안믿그 자유예요.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대상은 정해알았습니다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유교인이든, 모두 무신론자들도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성경 안에 용서라는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가인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왜? 그 재물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 가지고 가인의 재물을 안 받았지만은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기간을 주신 겁니다. 앞에를 통해서 가면 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장세기 6장 14절에 용서하면 용서받는다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여러분 회개 없는데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A라고 란 사람이 서서 상충돼 가지고 불화가 이루어질 때 화해하려면 뭔가 서로 서로 말을 통해서 저걸 내가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부부 그 사이에도 그렇지요? 그를 많이 느낍니다. 저희들도 항상을 많이 부부 그 사이의 화해가 언제 이루어지지 아십니까? 미안하다. 내가 미안했다. 내가 미안해. 그 미안을 내가 잘못했다는 하나의 회개 방법이에요. 미안하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그걸, 그걸 많이 미안해. 미안했을 때 그걸 받는 대상은 마음이 그 상했던 마음이 아로가지는그거를 말이 우리가 당하잖아요. 사과. 회개, 반성이 먼저 있게 될때에 거기에 따른 화해와 용서와 소통이 이루어지더라. 누가 보면 2, 3, 3, 4절에는 예수님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본서상당 10사는 주께서 용서하신 같이 너희들도 용서해줘라. 여러분 주기도 문냐있잖아요 너희가 너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주라. 그럼 마태 18장 22절을 뭐라고 했니까 일곱, 형제가 잘못하게 되면 은 일곱 번씩 몇번 용서해 주라고 하셨느냐? 70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의 한계수를 넘어서라 그 말입니다 여기 7곱 번,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 이은수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용서라는 개념을 넘어서라 이 말이에요 넘어서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게해가지고 잘못했을 때 뇌를 치고 어? 그 추운 겨울날, 부모한테 잘못했다고, 야! 밖에 나가! 뛰쳐버려! 못 밖에 내 쫓아버렸어요. 내 쫓아버렸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잘 됐다, 이놈, 자식. 한번 뚫어봐, 알아봐! 그러니까, 마음, 안쓰러워가지고. 본인이 잘못한 것을 느낄 때까지 동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의 가슴은, 아 저, 저놈이 밖에 나가면 지금 뭐, 동사 이걸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는? 네? 사랑이 있는 내조음이에요 공률과 네? 배폴이 있는 내조음이에요 사랑이 있는 내조음이에요 공률이 있는 내조음이라이 말이에요. 그말이 용서의 한계선을 넘어서라 이 말입니다. 제일 용서하하하님님주주의의을을아아여여한한다그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가는 성도 성전의 종교왕이요 그럼 저 일곱 시대의 용서의 개념에 뭐라, 뭐라고 생각할 것이냐. 아버님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제가 하나님 아버님 찾으셨더라고요. 오늘 우리 함께 공료하게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님이 말씀을 찾아주셨습니다. 같이 한 봅시다. 일류를 정확해 보면 그건 아담 대화라고요. 아담 대와 대화. 두 사람이라고요. 남자 여자라고요. 천차화 대상 개념을 아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을 대표한 한 남성 남자와 여성을 대표한 한 여자. 이것이 신랑 신부로서 딱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로 야 되는 것입니다. 그딱 하나 되는 데에는 그들의 아래와는 관계가 없다고요. 하나님만이 거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그것이 아담 해오랄 종류는 삼은 본래 기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 해가 많이 묶어지는 데는 무엇을 중심 삼고 묶어지느냐? 하나님이 비로소 창조 이상을 완성했다고 할수 있는 기쁨을 중심 삼고 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요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지은 겁니다. 슬퍼하게 지은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기 위해서. 기쁨은 홀로 느낄 수 있습니까? 일상을 통해서 기쁨을 느낀다. 우리 원래 했던 거잘 배웠잖아요. 기쁨을 중심삼고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돌이 만나는 것은 무슨 인연을 따라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요즘 뭐 천생인연이니 뭐 천생영분 뭐 이런 것 어떡하지만 인연 따라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무엇을 따라 만나느냐 기쁨에 따라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데는 기쁘기 위해 만나는 것이지 울고 불화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때 재림이상 여러분 재림이상이란 말인가제 재림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재림시대를 넘어서가지고 3대 왕권 중심한 첫일국시대를 살아가는 성전의 종족 왕비, 왕의 왕가의 왕가예요. 왕가의 집, 왕가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네? 제게 일상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는 회개와 용서라는 조건을 넘어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버님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 합시다. 같이. 회계와 용서는 조건을 넘어서는 자리에요 앞으로 항상 강조하는 말씀은 반복, 반복하시는 말씀. 우리는 회계 용서를 졸업한 분들이에요. 졸업해야 돼요. 졸업 하는 것이 뭐냐 그 나옵니다. 응? 그리 때문에 그 세계는 완성한 세계입니다. 말씀선지 65번 186쪽에 72년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본목교에서 그래서 왕님의 말씀을 제가 하나 또 여기 한번 기록했습니다. 2019년 금년 내년 작년 8월 1일날 킹스를보데요 우리는 거의 매일 죄를 짓습니다. 우리 형님께서 참도 공심 하실 때 항상 그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내가 참부모님의 혈통의 아들 딸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자주 하신 걸기억합니다 나는 죄. 그러면서, 나도 항상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항상 아버님은, 아, 아버님 앞에 왕님은 제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왕님의 아버님을 대하는 것 심정에 찼습니다. 또한 절대 죄가 우리를 주항하도록내 멀어 도선 안 됩니다. 또한 만일 죄를 지었을 때 항상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관에 그렇게 있죠. 서로 서로간에 이렇게 선물을 선물을 이렇게 드리면서도. 주로 뭐라고 얘기하시니까 주로 뭐라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위세목장님 선물을 줄 때도 뭐라고 얘기해 주로 쉽게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준다. 기억해라. 하는 마음을 줍니까? 미안해. 미안해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잖아요. 왜 미안합니까? 지금 드리는 이 선물이 뭐 귀하고 돈이 많은 것지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 미안하다 하는 마음이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부모가 그 6살, 7살 유치원 아이를 백화점 데로 가가지고 이제 선물을 선물을 샀습니다. 골락 골락 아주 골라, 골라가지고 샀습니다. 자가지고 이제, 자매에게 주니까 그 자매가 너무나 기뻐서, 엄마, 엄마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인사하지만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야, 미안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아요. 야 이게 지금 뭐, 30만원짜리인데 야그 옆에 더 좋은 있었는데 큰거더 좋은 건못 사줘서 미안해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부모의 마음은 더 좋은 것 보다 더 좋은 것 보다 더큰것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목적성이 우리는 좋서서 더큰 것을 위하는 참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하나께 용서해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었다는 말은 절대 그 죄에 상응하는 사람을 사해 결과가 없을 것이란 말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거뮤니티에 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정말 판단을 비난을 할 것입니다. 그건 당연해요. 우리 형제끼리 종종 왕님 왕들끼리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 그 실수를 좀더 크게 상기 하면 내가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실수가 아니고 분명 코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까? 상대방의 신령을 유 했다 이 말이에요. 유을 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건 신정유린 죄가 된 거예요. 이 신정유린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김문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하찮은 의미로서의 말을 던졌는데 그 식구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수년 동안 맥쳐 있었다는 거예요. 김문필 선생님이 나에게 이런 말. 했고을 그것이 1년, 2년이 아니고요. 수십 년 금말에 그 걸려서 맺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걸 알고 김홍빌사생님이 그분에게 사실을 그때 얘기한 의미를 설명을 쭉 하고 이수님 아, 그랬습니까?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걸 불려다는 거예요. 이게 심정윤이란 말은 말이죠. 상대방의 말이 종량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깨달음의 차에 따라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이게 되면 진정 위를 내요 이해할 수있다그 말이죠. 그 때문에 언제나 상대적인 관계 속에 나오는데, 나오는데, 원칙은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자기 마음이요, 심정이요, 본심이요, 사랑 문제에 따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우리했을 때는, 분명코 그에 대한 잘못 대가를 판단과 피난을 받을 것을 받아야 돼요 받아내되 판단 조건을 그 말이죠. 요제 상응하는 판단을 비난할 것입니다. 한판단할 할, 때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 특히 그 사람이 공직을 하고 있었다면 이 말씀들을 항상 그는 공직을 하고 있었다면은 사람들은 그 공직을 놓고 그 사람을 믿어왔기 때문에 믿었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사람을 믿은 사람을 비시한 것인데 믿었는데 그렇게 공직자 믿었는데 믿은 만큼의 그 입장 처지 내용의 말씀 내용을 하지 않았다 하게 될 때는 어딥니까? 1구를배신했다이거그 말이죠.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수에 줄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중요한 걸 사셨습니다. 그 기간은 거의 20년에 걸릴 수도 있다. 부님께서 식구에게 말씀으로 상처를, 말씀 잔모해가지고그 사람이 상처받음을 놓고 당신은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 그 마음이 풀려지기를. 일주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님도 그렇습니다. 말한번집시해가지고그 사람의 마음이 상했고 마음뿐이 아니고 심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심정이 금이 같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아버님은 일주일 동안 가슴을 겨우며 기도해주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대 왕으로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과 다른 데도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시대의 시대는 끝나, 끝나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 의 실전을 해버리고 죄를, 죄로 자체를 넘은 공직 사람들을 고립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제가 이대 왕으로서 하라 하지 말라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전부 자기가책임니 하지만 제가 말하는 있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한 교회라는 커뮤니티가 아리스인처럼 자신은 죄에서 완결 완전 무결할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나는 완벽해 나는 믿음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나도 죄인이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때가 있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라 완전 무결할 것처럼 행동해서는안 된다 그걸 저희 동전교회 젊은이들은 항상 자신의 부부를 돌아보고 자신이 막 미운이라면 자신이 사탄의 유혹에 빠질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명심하여 죄에 빠지지 않게 하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한 사람을 성부리채 무너뜨릴 수있는한순간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는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겠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한번 잘못 턴을 하면은 절벽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면은 하면서, 운전을 해야 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용서와 자유 자유와 용서 회개와 용서 성전의 회개와 용서에 대한 설명에 도움되는 말씀이 예수님의 팔복 말씀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진실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여덟가지 요한음 마태복 5장 1절에 쭉 나와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목이 나니 천국이 저희것임이요 애통하는 자 이건 회개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순종하는 그런 자세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의적이고 목마른 자 목마른 자라는 말은 뭡니까? 간절함 사무침이 있을 때에 그 사무침의 간절함을 하나님은 응답하실까요? 안하실까요? 간절함을 갖고 사무침을 갖고 아버지, 응? 아버지 하는 나음 그냥 당선한 간절한 사무침이 없이 아버지 하는 거하고, 정말로 갔어요서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간절함과 사무침을 가지고 했을 때에, 내부름이 있게 된다.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주실까요? 주신 주신다는 거예요. <웃음> 그리고 공률이 여기는 자는 공률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자비랑 자기 그리고 아름 용서 용서를 하더라도요 길다 하 제가 해 보는 거예요. 즉시 해 보는 거예요. 이게 공유입니다. 자기 다른 용서 이게 공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은 이건 저러 해야 돼요. 강대왕자들아그럴수 있겠지 뭐 그런 수 있어. 그럴 수 있을 거야. 이 것이 공유를 베풀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예요. 그럴 수 있어.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실수가 있어. 예. 빠른 용서. 그랬을 때에 나도 그렇게 공유을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을 때에 상 아,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은 그럴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실수하실 거야.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 말이. 예수님이 얼마나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상세했지요. 여러분, 회계의 정의가 뭡니까? 첫째로, 중심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중심이 누구냐? 참고는 3대 꼴이냐, 나냐, 이거예요. 그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회계의 정의, 기준, 3대 왕꼴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 후에 참부모님 받아들이지 회개 후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회개야 맞습니까? 아니면 순간적인 자기의 어떤 출책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회개를 했으면은 참부모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상대방 인정해야 돼요. 그렇단 말이죠. 판사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은 죄인을 받아들이는 것 마찬가지죠. 타락이 잘못했어요. 염소해 줄까요? 할때 틀림없이 그 조건을 세워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회제의두 번째 정의는 하늘중심성에 합당하지 않는 상과 자범죄는 회개하야 되는 거예요. 고쳐나가야 돼 고쳐야 돼 새롭고 또 반복한다. 이건 진정 회계 아니에요. 진정 회계 아니에요. 고쳐야 돼요. 회계했으면 그거를 반복하면 안되죠. 다시는 안되죠. 고쳐 나가야만이 진정한 회계를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 법적인 용어는 보상이죠. 감옥 같은 에보석금 벌금 낸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는 다시 반복합니다. 아름의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언약에 따라 용서하는 것이고, 자비. 인간적 자기 인간의 자비가 아니고, 언약의 자비. 이게 자유와 책임의 자비라는거예 자유와 책임의 자비라는거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마음이 깨끗한자는 뭐라고 랬습니까그러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을 뭡니까? 흠이 없다는 말이요 부재요 욕심이 없고 상속냐지냐고 우리 마음을 빼는 마음을 인간적인 마음을 빼는 업적을 측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소유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죽고 하나님을 소유한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여러분 아버님 말씀 항상 들어요 낫자가 붙어있는 것은 사탄이다 나가 들어가는 그것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자는 나가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과 말씀과 그리고 즐기 들어갔는안들 예수님 아버님 마음에 얻는것 하나님이 나의 손발이 되어서 행하는 것 이랬을 때 누굴 볼수 있다고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보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남대보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못본 것은 내마음이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요한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네, 여러분 화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예수님이 이렇게 g o 음에 대한 o 상상세 o d Good. g o o 평 화를 만드신 사람. 두째, 불신하는 하나님적 토론. 여러분, 토론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장대방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방법론의 토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각안 합니까? 우리, 우리 국장님. 토론하자. 상대방을 쉽게 무시하면 아니니까 포로를 가지고 상대방을 개무셔가지고 무시하고 그 사람 모든 것을 다 첩견을 하는 자은 그것이 포로의 문화라는 거예요불신자는 예? 하나님적 포로 싸움과 전쟁을 하자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만드는 것이 화평이란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만든 사람이에요. 평화도 만들지만 화평을 만들어 가야 돼요. 화평이나 평화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어 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유와 책임이다. 두 사람이 싸움, 야야야야, 그만 싸워. 이게 화평이 아니에요. 그만 싸워 해가지고 내가 한다 하는 거 화평 됩니까? 그분이 그만 싸울 수 있는 화평의 방법, 마음을 전해주고, 그전해주고 이게 화평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을 깨닫게 만드는 사람 악행을 깨닫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선한 행동이 아니야 악한 행동이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갑자기 생라는것 뭐 그랬을 때에 마음이 깨끗하냐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아들, 박평케 아, 하는 자는 거기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받는 겁니다. 예? 우라하는 곳은 하나님이 어디지 않잖아요. 예? 불평불만한 곳은 하나님이 어디 않잖아요. 네? 어디 네? 옵니까? 불평불만보다도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 오신것이니 분쟁과 투쟁과 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 오시 하나님이 아무리 백날 천날를 기도해도 그리하면 자 사탄이 오는거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일 크롱을 받을 것이다 뭐 합성케 하는 자는 그래서 저는 취임하면서 우리 상호 존중 결임을 함께 했잖아요 하평의 마음을 우리는 배우야 됩니다. 하평이 얼마나 갈등과 불안한 것같습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님, 전체에서 이걸 좀 얘기해야 되겠다. 오늘날 마 아들딸 땅에 앉아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의 왕! 왕비! 아들딸 넘어가지고 너희가 왕이야! 너희가 왕비야 이렇게 직복받은 우리란입니까? 그러면 은 내가 그분을 왕 왕비 대 대우 못하고 그래 한다 해도 하나님은 참모님 사는 그분을 그렇게 대합니까? 당신은 왕이요 이렇게 대하잖아. 그리고. 으로라며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유전한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고 랬고 화평한 자는 하나 아들을 낳고, 그의에주고 이게 틀의 참인데, 이진리고 질의 어로운 건데, 네? 남이 인정해 주지 않아. 그렇다 해가지고, 걱정을 해놓습니다. 으로 하는데 자꾸, 욕하는 거야, 비방하는 거야.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천국은 저 이것이 된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박하고 거짓으로 내게 다거스러 악한 그 말을 할 때도,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선지자들은 다 그런 역사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만이 그럴가는 아니에요. 수하는 역사의 선지 선렬들, 종임인들 그런 길다 걸어왔다는 거예요. 빚받꾸죠또 우리 왕님이 얼마나 그런 길 네. 걸었는가. 네. 아버님의 상속자의권를 해가지고 그를 우리로 아. 하라고 아버님이 아. 당부하신 그 뜻을 이루 드려가지고 광야를 쭉받아가고두 분이 광야에서. 70년을 현으로 탐감한다는 그말이시스이그 해주신 겁니까? 생사의 고밍길을수시이눈나들다고랬습니다한 가지 먼저 말씀 드릴게요. 매일 일주일에 두번씩은살회가서 수행하시면서 그 추운 겨울날 추운 겨울날 여러분 이제 물통에 닦던 물을 가져가셔가지고 이제 잡수시고 빈통인데 그 빈통을 그냥 빈통하지 아니하고그 빈통에 소변을 부어서 그거를 닦던 물통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을 지피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있다가 졸음이 오시다가 오시다가 그기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 그순간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고했습니다 네 이놈아 자네 죽는다 이미 발은 봉상이 스며오고 몸은 점점 점점 쳐가지고 있으니 계속 그렇게 만했다면 봉상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면 지금 야 이놈아 죽는다 그렇게 역사를 여러분 말씀하셨죠. 생서 고기 길을 걸어 오셨다그 천국은 나를 인해 가지고 또 선대 왕권을 인해 가지고 입박 받게 될 때에 불평 불만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하늘의 복을 받지만 욕하고 입박 받고 기뻐하고 악한 걸 할, 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인상을 짓는가 을사복사복 선지자는 다 그런 길을 걸어왔는데, 그거를 겪어 나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함을 해가지고 하늘에 천국을 받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예,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바빌론 음료 문화를 우리는 빠지 말아야 합니다. 바빌론 음료 문화를 말은, 어님께서 이제 제 1차 찬장 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음료 문화를 배우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탄의 모든 의식 전체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한 모의 사진까지 다집어넣가지고화형취를 했잖아요. 그러고 난다음에 바벨론 언제의 문화를 얘기합니다. 문화. 한모에게 만약일를을 가신다면 자멸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전복국에서 나올 한모가 회게하고 아버님이 곁으로 다시 돌아와서 영계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육기를 가고 있을 때회개의자로 돌아가야 지만 영계에서 죄악의 자로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서 왕님께서 기도하신다. 왕님이 어머님을 위해 침체하고 하지만 당신 마음이 어떻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이기는 기도한다, 당신. 기도해서 돌아오게 될 때에 뭐 어머님 자리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복귀해서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하지 말씀을. 물한모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참 어머니의 자리에 다시 갈수 있으면 없습니까? 없다 왜냐? 참 어머니 자리가 벌써 강 어머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이고, 한모가 자신의 권력과 이득과 돈을 뺏을 때에 강현실 잠 어머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고생과 비탁을 말하지 않는다. 복수를 에해날개 타고 가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시다가 생명의 위험을 한다고는 그런 안됐지만 나는 죽더라 가다 죽더라도 성대방 권격 들어가야겠다. 그래 가서 승리하시더니한 모가 입을 열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위단적인 신학을 말하는 것이고 때문에 저희와의 업정, 녹취록을꼭 공개한다고 그리 때문에 한모가 세계평화통일성전에 그절리고 휘호 절리고 휘호를 걸고 재판을 걸었잖아요 재판을 걸었잖아요 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수 없는 일을 뭐가 했어요? 제 팔을 걸었습니다. 누가? 앞으로는 진화을 공개할 때가 나니다 여러분이 알 것은 한모가 법적 싸움을 먼저 시작했다는 것이요. 모든 법적 싸움을 멈추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은 없고 저를 고소했습니다. 방금이 실패하 이런 것들이 하늘론의 문화라는 거에요 음료의 문화를 따라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반구동에 자신이 바지고 지금 과연은 자신들이 침몰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고 있다. 지난 시기 때 김정 회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용호 단련하실 권자 모든 세상과 인사 다걸리서 보니 이상열 총회자님께 거래당을 한번 제 초녀를 방문하고 싶다 왕님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다 왕님이 회개하고 정주 마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만나십니다. 회개. 그 바벨론의 언는문화에 속해지 않고 파장 나왔다는 사실에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왕님께서는 신주님신정궁의 신종이, 신종이 까지고 빼냈다. 빼냈다고 빼냈다고 해왜정궁이 바벨론 문화에 본거지에요. 본거지 거기 투면은 안되기 때문에 진주니까지 내가 빼내왔다. 빼내어 하나님의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결론을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우리는 바빌론은 내 몸에 속했지 않나. 그런데 빠져나왔어. 아져나왔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문을 따르는 나로들은 자신이 푸둥푸에 자신이 빠진다. 자기 판단과 비판의 기준이 무엇이가를알려고 그리고 세계 평화통일 성전이 불이 성전에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나와있죠. 마음은 부모의 신장 몸은 성전. 이게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심정, 심장, 심정이요. 그래서 이것만 같이 불과하고 같이 했습니다. 제게문화통일성전의구리성전의 결정적인 모류, 같이 합시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원수가 나타납니다. 진앙적인 원수가 나타나고, 경제적인 원수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 통일교회 식구끼리 서로 원수로서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어찌면 그렇게 하한군에 와가지고도 원수같이 사랑하라는 사람, 현상을 볼수 있어서 그입니다 식구끼리 왕왕 왕왕 끼리원수로 나타나는 것 있을 것이다. 왕왕 이끼이다왕했끼원이다아버말씀다 그리고 사탄은 여러분이 까딱 잘못하는 그 순간을 노려 여러분을 가인의 길로 몰아낼 것입니다. 그러나도 저런 우리 하고 가인의 입장에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가인 아벨을 떠나서, 우리 뭔니 종교 왕비가 왕다 됐어요. 가인 아벨 그거 다흘려간 거예요. 네? 그걸 올신 졸업해가지고 이제 정상적인왕 왕비 자리까지 왔는데 까딱 잘못하면은 가인의 입장에 서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 가인을 가기 싫다, 입니다 여러분은 일신의 아들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부모의 심정 몸은 종의 몸으로 만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으며 어느 누구보다 있는 성심을 다해 아버님을 모시고. 그 아버지 앞에 숫꽃의 재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인간의 나라에 잃어버린 소생, 잔성, 완성에 그 삼권내를 넘어서기 위해 하늘 대향 청성의 보리를 다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선지 삼권에남와있는 오래된, 1957년도입니다. 10.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다한부분 최후의 버려 마음은 부모의겠습니 우리 모두 부모가 됩시다 그리고 몸은 청 부모가 됩시오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한번 같이 하면 됩니다 완전한 사랑은 전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자리이다. 부끄러하는 자리. 준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뭡니까? 제로. 제로로 만들어라 이 말이야. 제로. 공유. 준 것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전체를 다 제로로 만들어라. 잊어버리라. 다 불채워버리라. 그리고 두 번째 오히려 부끄러워해라. 부끄러워해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자리이다 그랬어요. 밖에 말하잖아요. 죽어도 믿음에 그런 두 가지. 잊어다지만 도주지 못해 부끄러워해라.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자리. 그게 뭡니까? 부모의 심정, 부모의 사랑을 소유하고 가는 자리에서라는 그 말씀이 결국 증거을 기억함이 아니요, 오히려 러런 자리에서라는 말씀과 같이 지금까지 우리 구리 성별이 계속하이후 지금 2017년 3월 12일에는 지금 몇년지나갔습니다 금년 금년이 금년이 3년째를 갔지요. 4, 5, 6, 7, 8. 19월달에 이제 3년 6개월을 넘어섰습니다. 3년 6개월 역사는 바로가 7년과 8년이 을위 3년 6개월이면 대단히 길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의 성숙한 아버지의 아들, 딸, 종교가 왕비의 위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침달해는 우리 성전 되어 가지고 이 우리 땅에 시민 장로님 께 기도 감사. 드 우리 부리에 많은 의인이 있고 73명의 성기 지키겠다고 통한 그분들이 이제 한 분은 한 분이 이 성전으로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 가지고 정말로 연계가 동네 지고 선한 조상들이 오는 지고이성전으로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한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아버지 앞에 그 영광거리는 우리 성은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추원을 마음으로 오늘 주인천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셨습니 인간의 생사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본체 되시는 천재 부모님상양원권님 오늘은 전 21년 전력 7월 26일 올해 두 번째 성일 날을 아버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자는 주인님의 천예으로 오늘 이성일의 날을 우리 분성전 사랑하는 종교관 몽비 왕과 함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과 성령의 예배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희들 이제 다시 한번 언제나 나는 죄인이요 나는 언제나 죄를 짓는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했던 죄는 왕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항상 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시 오늘 저희들 떠 우리 종교 왕원비를 칭호를 받고 축복받았지만 인간이 되고. 아버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너는 환경적인 여건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망하지 말고 그러나 항상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갈수 있는 우리의 성숙된 진행이 될수있습니 아버님 축복해 주시옵 언론나여 우리 성전에끌러온건비들이 언론을 귀한 분들입니까 한가량 가득 흘러버린 빼내기 위해서 불러세우기 위해서 당신은 우리가 모르는 배후에 의배변권참열통의그 정성과 배웠던 눈물의 역사를 통해서 그 기반을 통냈어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마련 되고이성전이 세월이기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긴 그런 역사를 우리는 낭만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 앞에 정성과 정성과 정성으로 감사와 감사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아버님 제2의 우리 성전이 출발되었사오니 출발된 당신의 축복을 우리는 망각에 내리는 어리석은 내역가 되지 않고, 총과 평화를 다하는 아버지의 귀한 아들, 딸, 종녀와 왕비로서 오늘 새롭게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으로 지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종교관광민들에게도 오늘 여하튼 우리 동일한 은원청으로 함께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소야한 믿음으로 간절히 지원하며 아려옵나이다